기왕 질환은 없고 외상도 없음에도 교통사고 이후 급성 신근경색이 발생하였다면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가단 54767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내용에는 자기신체담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인은 보험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앞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하차하여 앞차량 운전자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급히 관상동맥 조영술 스탠드 삽입술을 하였으나 급성신경경색을 원인으로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해보험이므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민사분쟁에 있어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수익자는 그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관계가 존재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던 중 갑자기 몸이 뻣어대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생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급성신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기왕증도 없습니다. 새벽 무렵 갑자기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망인에게 급성신근경색이 발생할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요인이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 내지 작용하였고 이로 인한 급성신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망인의사건 사고라는 외부적 용인으로 급성신근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됨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자기신체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 사실관계의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